잉여맨 로블록스, 리아얌, 리아얌.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피자에다가, 우리 리아가 좋아하는 고기, 페페로니만, 잔뜩, 잔뜩, 잔뜩, 잔뜩. 잔뜩. 그 다음에 토마토 뿌려가지고, 페페로니 피자 줄게. 음식, 맛있겠지, 리아야. 우리 리아야, 너 귀엽다. 뽀뽀 한번 할까? 아맛있는 <Protection> <이 för Demlington> <sunci> 미호야? 아빠가? 피자 줄게, 페페로니 피자 먹어 페페로니, <목소리> 페페로니 <목소리> 와, 맛있겠다 아, 아빠 나는 페페로니 많이요, 많이요, 많이요 미호야, 일어났니? 미호는 네. 아 페페로니가 다 떨어져서 피망, 피망만 넣어줄게, 어쩔 수 없네 음, 피망 먹어, 피망 페페로니가 다 떨어져서 말이야 맞아 나도 페페로니 먹고 싶은데. 그냥 먹어. 리아 일로 와 봐. 와 그래. 봐.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리아야 음.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가 또 이걸 준비했단다. 자자자자자 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고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거든. 음.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 음. 야, 먹여 줄게. 음. 리아, 먹여 줄게. 음. 야, 야. 아! 음. 맛있니 음, 음, 음, 아, 음, 아빠 손을 아, 아빠 음. 나는요 음, 미호야 아,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리아만 준 건데 그래 그... 너도 간식 줘야지 간식으로 자 여기 개 사료 개 사료요 저는 개가 아닌데요 넌 하는 짓 보면 개가 분명해 뭐 우리 딸은 어. 술 먹으면 개 되니까 그거 먹어. 아빠 제가어리는데 <웃음> 어떻게 술을 먹어요 <웃음> 아, 아, 리아야. 오늘 아빠 쉬는 날이잖아. 오늘 너 장난감 사 주기로 했잖아. 응? 오, 아빠 가요. 응, 그래. 오, 리아야. 오고고. 고고고고고 장난감 잘가, 사러 가자. 좀. 아빠가 오늘 재밌는 거사 줄게. 우리 귀여운 어? 아들. 응? 어? <웃음> 아빠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제일 귀여워. 어? 아유 미호도 어? 우리 아들처럼 이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못생겨가지고 어지간 게임이에요 얼굴이. <웃음> 어, <오징어> 아나 <아빠>! 게... <웃음> 뒤에 있어요 아빠. 나뒤에 <웃음> 어, <웃음> 있다고요. 아빠 뒤에 삽살개가 따라와요. 아 괜찮아 괜찮아 미호는 잘 따라올 거야. 어 리아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아 타고 나봐 타고 나봐. 신시는놈뭐 사지? 뭐 사지? 뭐 다니꺼다니거 우리 귀여운 음,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리아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 사줄게 이거 토끼 인형 이거, 주, 이거 오, 토끼 인형 토끼 인형 어때 어때 아, 어때 이쁘 안 와봐 꼭끼안아봐 아이 귀여워라 <웃음> 야그리지 멍청아 아빠 나도 토끼 인형 리오도네 음, 그래 미호도 그러면은 토끼 인형 말고 아빠 아빠가 돈이 없어서 미호한테 사줄 건 없네 그러면은 미호한테는 이거 사줄게 이거 어떤 거야 이거 아. 음 이거 줄게 이거 이, 이게 뭐예요 발바닥 인형이야 음 아 미야, 어 리야, 어 리야야, 아유 귀여워라, 어쩜 <웃음> 이렇게 이쁠까? 야, 넌 토끼 같은 나 어때? <웃음> 넌 인형 못 받지롱? <웃음> 괜찮아, 이것도 뭐, 푸스파 같아서 좋다 뭐? <웃음> 그치 그치, 아빠, 전... 너무 음. 좋아요. 아리아는그럼또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음. 어, 저희는. 아... 저기 저 머신을 줘 자전거 가지고 아 싶어. 자전거 좋지 자전거 그래 자전거 좀 비싼데 이거 사줄게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 이것도 사다사사사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리아는 어, 저는 그냥 이 건물 사주세요 아빠 아 그래 그래 이것도 다 이거 가 이거, 이거 타고 가자 우리는 아, 아빠 아까 돈 없다면서요 아 우리 리아한테 쓸 돈만 있지 그래 리아야. 멍청아 너같이 못생긴 거에 쓸 돈은 없단 말씀 아, 아빠 응? 에이... 에이... 뭐야? 아빠 리아... 나도 태워주세요! 아그 자리가 없어도 그런데 너는 좀 걸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뭐? 어, 리아는 다리가 연약해서 말이야 리아야! 뭐? 리아는 예. 이거 보트 타고 하자 우리 타 예쁨. 리아야 아빠 저도 보트야! 아빠! 구독 우리 헬기 타고 패사로러 가자! 야, 어, 우와 헬기다! 나또 애기 탈수 있는데. 애기 타고 우리는 패스로 가자. 미호야 너는 저 패션에서 보자구나 니아야 네, 가자 우리 패션도 패스로 가자. 야 오. 뭐 사줄까 뭐 사줄게요. 우리 아들. 음? 저는 맛있는 피닉스가 갖고 싶어요. 러. 패션이 아닌가봐. 저쪽인가봐. 그러면 저는 노복스팩 가지고 싶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어 귀여운 아들은 뭘 사줄까 어, 비싼 거 사줘야겠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오이 물고기 사줘요 그래 아600 로벅스 아유 리한테 사줄 수 있지 600 로벅 어, 아빠 그러면 저 100마리만 사주세요 그래그래 그래. 우리 아들은 이거 이거 이거 사줄게 내가 이거 만들래요 16마리 사주세요 아, 아 아빠. 그래, 그래. 음. 나는... 괜찮고 그냥 여기 저렴한 거 이거 하나만 사준 이거 로벅스도 아닌데 아, 아 핑키야 아빠 이거 사주세요 어? 아 그러면은 미호도 사줘야겠지 미호야 그러면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어, 여기 미호 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미호 거 있어요 아니야 미호 건 이미 준비돼 있어 깨진 애그 <웃음> 자 깨진 애그 이걸로 만족하렴 어. 아니랑 원래 있던 곳은 나예요. 그냥 키워서 패스를 만들렴. 미호, 아 어, 리아야, 또 못아주다 못아주고 오디오 오디오 디오디 A few moments later. 리아 이제 다 샀으니까 집에 갈까? 응? 네. 우리는 또 편안하게 가자. 음 그게 좋겠지. 네. 음 그래 그래 그래. 우리는 어 이거 타고 가자. 미아야 우리 집에 가서 우리는 어 TV나 볼까? 네 그래, 그래, 그래 미오는 잘 올거야, 걱정하지 말고. 에미모미야 t v 에서 오징어 게임한다? 저거 보고 있자 와 재밌는데? t v 에 오징어 게임 내 왼쪽에 있는 오징어도 있네 오징 오징이다 내가, 내가 울든 말도 신경도 안 쓰고. 리아랑 나만 맨날 비교하고 나 못생겼다고 그러고 어지어야 그러고 미오야 리아는 울지 않아 너가 맨날 우니까 아빠가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자 에이 아빠 미워 <웃음> 음. 리아야 이쁘. 네? 우리가 좀 심했나? 음? 음... 아니요 전 기분이 좋았는데요 뭐 뭐? 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랄까? 음,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웃음> <귀여워야>! <웃음> 리오야! 리오야 거기 리아 자리니까 내려가서 자 거기는 리아 자리야 그리고 리아야 저 부시부시하네 자렴 아... 부시네 우리 귀여운 아들 뽀뽀 잘 자. <놀람> <놀람> 그럼 아빠는 내려가서 잘게 잘자료 미하영 <놀람> <이에요. 놀람> 진짜 우리 가족들은 난이 너무 무시해 복수할거야 그렇게 생니까 무시하지 조금만 예쁘게 생봐멍아난멍아 아 아무것도 못 나는 받고 아빠사도받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내가 참 교육해줄게 김이야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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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아가더 이쁜 거 같은데 우리 아들이 최고야. 아빠, 나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못 참아. 여여요여여여여여여여 아? 아, 아, 아, 아, 여여요요요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게임이에요 아사 아빠 더이상 날 괴롭히지 않을 거죠? 어 절대 차별하지 않을게 6 아, 비록 꿈이었지만 정말 통쾌했단 말이지. 이 미호야, 미호 일어났니? 어? 어? 아빠? 잠깐 내려와봐. 음, 음? 무슨 일인데요? 어, 어? 짜잔, 미호야, 어? 오늘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너를 어? 위해서 깜짝 파티하려고 어제 그렇게 너한테 심하게 했어. 정말 미안해. 미호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그럼 이 모든 게다이 몰래를 위해서 연기한 거? 그래. 오늘 생일이잖아. 초 불어봐. 어? 후. 후. 그리고 어? 미호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어. 기대해도 좋을 걸. 뭐지 뭐지. 자 바로 바로. 저저 저. 와! 내 엄마 복이다. 어 메가? 메가야 메가. 이거를 어. 아빠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단다와 아빠 최고 어. 아빠 최고. 생일 축하하고 어제 그렇게 나쁘게 한건 미연. 자 미연 나도 선물이야. 어 이거는. 골드홈? 오 어제 나쁘게 한거 정말 미안해. 와. 리아 최고! 리아 최고! 리오야 지금 기분이 어때? <웃음>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음. 어쨌든 리아야 대성공인 것 같아. 야호! 축하를 다 틀어야 돼요. 디모티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삐? 안녕